오. 안녕하세요. 안녕. 뭐야. <웃음> 댓글에 정원이겠지라 써 있는데 아니요. 성원입니다. 네. 오늘은 제가 브이 라이브를 하러 왔어요. 이렇게 맨날 가로로 하다가 세로로 하는 거 처음인데 괜찮은 거 같네. 약간 그 뭐야. 별그램 응. 거기서 라이브한 느낌. 연예인들 연예인분들 보시면은 많이 그렇게 하시잖아요. 여러분들 여러분들, 어떠세요? 이렇게 하는 거랑 가로로 하는 거랑, 난 이게 더 좋은데 얼굴이 더잘 보여. 안녕, 안녕, 안녕. 어, 댓글도 잘, 잘 보여요. 그래서 뭐 오늘은 그냥 어, 진짜 오랜만에 브이 라이브 하는 건데. 뭐 딱히 뭐는 뭐가 는뭐 있어서 온건 아니고 그냥 우리 엔진분들과 소통하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박리뷰도 하고 싶었는데 뭔가 아직 소재 거리나 뭐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뭐 다음에 박리뷰는 또 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댓글 좀 읽고 요즘 뭐 근황토크 정도 네. 그래서 요즘에 뭐... 그냥 막 팬미팅 저희 이제 일주일 막 일주일도 안 넘었으니까 팬미팅 계속 준비하고 막 대본 읽고 그리고 뭐 여러가지 거의 근데 팬미팅 준비하는 것 같아요 팬미팅 준비하고 음 아마 엔진 분들 엄청 기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진짜 많이 기대하셔서 좋습니다 팬미팅 스포 해줘요 팬미팅 <웃음> 스포를 한다면은 제가 네 이제 엔진분들은 아마 더 보실 때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스포를 한, 하면은 이제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회사에서 데려갈 데려와야... <웃음> 장난이고 <웃음> 네 스포는 진짜 이거는 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진짜 엄청 재밌을 거예요 당연한 거지만 네 빼빼로데이 때 멤버들이랑 빼빼로 먹었어 음 빼빼로... 네 아직도 있어요 막 회사에서 주고 그리고 주변 분들이 막 주셔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빼빼로 많이 먹었어요 빼빼로 음. 사실 과자 그런 거 많이 안 먹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받으면 또 먹고 싶더라고 그래서 약간 까놓고 한두 개 먹고 멤버들 주고 또 이거 하나 까고 매, 한두 개 먹고 멤버들 주고 약간 그렇게 먹었습니다 음... 오늘 TMI... TMI? 오늘 TMI는 오늘 꽤 여유로워요 그래서 이렇게 V LIVE 찾아왔습니다 이거 하고 이따가 안무 연습하면 은 끝, 끝이어가지고, 오늘 좀멸어워요 근데 엔진분들은 오늘 주말인데 뭐, 하시는 거 없, 없으세요? 뭔가 되게, 그냥, 저희는 사실 주말이 딱히 없는데, 살짝 오늘은 평화로운 느낌. 좀, 여유로운 느낌. 가끔 이런 날도 있어야지. MC, 아, MC 비하인드? 맞아. MC 비하인드 얘기하려 했다. MC 비하인드. MC 비하인드, 뭐 비하인드 사실 매주 좀 편해지는 것 같긴 해요 매주 좀 편해지고 있는데 뭐 모니터링 보면 은 엔진 분들도 계속 좀 성운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다 약간 매 회, 매주 할 때마다 많이 좋아진다 약간 이렇게 많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뭐 좋아졌다기보다는 그냥 긴장이 매주 좀할 때마다 풀리고 있다 사실 한번 한번 해도 이제 다음주 되면은 또 긴장하고 또 긴장하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씩 그거를 줄여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낯을 많이 가리니까 선배님들 이제 오시면은, 대기실에 오시면은 처음에 좀 긴장을 많이 해요 어쨌든 선배님들이니까 괜히 말좀 더듬고 이러면 은 좀... 그러니까 그래서... 네 매주 컨셉이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되게 다른 매주 다른 모습으로 이제 엔진분들 보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새로운 뭐 헤어라든지 그런 스타일도 좀 해보려 하고 있고 그리고 옷도 되게 다양한 거 입잖아요. 그래서 엔진분들도 되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. 네. 어 댓글이 뭐 많은데 아 맞다 그 리버스에 어떤 분이 이제 어떤 엔진분이 이제 MC성운을 쓰시고 그걸 번역기를 돌리셨나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번역기 돌려가지고 맥성운이라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뭐 사소한건데 거기서 좀 약간 피식했다 맥성운 어 이렇게 보니까 댓글이 잘 보여. 식사하셨나요? 네, 밥 먹었습니다. 한박스 테이크 먹었어요. 어? 댓글 보면 밍크아 사실 근데 MC 처음 첫주때 조금. 사실 많이 긴장했지 많이 긴장하고 어좀 생방송이라 이제 조금 긴장이 더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큐, 큐, 큐카드 만들고 이제 대본을 다 거의 다 외우, 외우거나 아니면 큐카드를 보고 해야 되니까 좀 그게 약간 처음에 힘들었는데 사실 아직, 아직도 좀 살짝 어색하긴 해요 근데 그래도 많이 적응이 돼가지고. 아마 1년 동안, 뭐, 거, 1년을, 거좀 1년 할 텐데, 1년 하면은 진짜 엄청나게 말도 잘하고 좋아지지 않을까. 음. 어... 네. 뭐 개구리, 댓글, 이런 댓글이 있는데, 개구리 좋아하시냐고. 개구리요? 개구리, 어, 별로 아니, 아니, 딱 좋아하지, <웃음> 개구리 좋아하는 사람 있나? <웃음> 개구리? 개구리, 네, 보는 건 좋아해요. 약간, 약간 그런 옛날에 막 캠핑 가가지고, 한국, 막 그런 개구리, 올챙이 막 구경 보고 이런 거 되게 그런 옛날에서 옛날 때 애기 때부터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되게 뭐 그래서 옛날에 캠핑 가러 가 가면, 캠핑 가면은 도룡뇽도 막 있고 애기 때 캠핑을 좋아했어요. 캠핑 내 마음의 크레파스에도 나왔잖아요. 캠핑 가는 거 애기 때 캠핑 많이 가가지고. 오랜만에 가고 싶은데 멤버들하고 가면 재밌지 않을까? 나중에 한번 가, 가겠습니다. 가서 뭐 브이로그 일찍 든 그렇게 해서 진짜 멤버들하고 가면은 계속 고기만 먹을 것 같은데. 음, 이제 제크 생일이잖아요. 제크, 제크 진짜 생일 축하고. 제크 생일 때 계획 계획은 뭐 딱히 없긴 한데 다 같이 모여서 뭐 회식 같은 거 하지 않을까, 밥 먹지 않을까. 얼마 전에 막 저희 회사에서. 활동 끝났다고 막 그런 회식비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좀네 그런 그거 써서 뭐좀 먹거나 할것 같습니다 소은 마인드코코아 티라미슛 중 어떤 게더 좋아요? 마인드코코아가 뭐예요? 마인드코코아? 코코아인가? 마인드코코아 마인드코코아 잘 모르는데 전 티라미슈 좋아해요, 티라미슈 티라미슈 애기 때부터, 옛날 때부터 좋아해가지고 전 거기가 좀 맛있는 것 같아 요 그... 투 썸... 아니, 아니다 어. 그 <웃음> 거기, 네, 그 투... 땡땡땡 거기가 좀 맛있어요 거기가 좀... 거기 티라미슈 좋아합니다 당신은 녹색을 좋아합니까? 저 초록색 좋아해요. 사실, 뭔가, 초록색, 옷도, 옷도 초록색 좋아하고, 그런, 옷, 옷을 초록색, 초록색을 입으면 좀 더, 약간, 어 컬러로 좀, 그런, 스타일리시함을 보여줄 때, 그럴 때 많이 입는 것 같습니다. 성운아 미안하지만 난티라미수를 좋아하지 않아요 <웃음> 안, 좋아하셔도, 안 좋아하셔도 돼요 근데 아니, 저는 좋아한다 네. 민...민초... 아 민초는 너무 많이 얘기, 얘기해가지고 이제는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무엇을 마시고 있습니까? 아 이거? 이거... 이거는 옥수수 수염차라고 이제 물은 좀... 이건 칼로리 0이에요 칼로리 0인데 이거는 약간 그냥 티티 티 같은 건데 그냥... 그냥 맛나는 물그 정도 물은 뭔가 너무... 어, 뭔가 물을 먹기에는 약간 물이 너무 맹... 맹... 맹... 맛이니까 그냥 아무 맛도안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맛이 나요 고소한 맛 고소한 맛에 먹어요, 이거. 그래서 이거 저 좋아합니다. 회사, 회사에 넘쳐나요. 그냥 엄청 많아. MC 잘하고 있어. 당신 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할게요, MC. 멤버들 나오면은 진짜 편한데. 저번에 2주차 때인가? 2주차 때 맞구나. 2주차 때 그때 MC, MC 할때 멤버들 나와가지고 그때 좀 긴장이 많이 풀렸어. 혹시 멤버들 나오면은 멤버들이 그나마 좀 편하니까 재밌더라고. 그러니까 그리고 그 대기실 가면은 멤버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생방 아니 이제 제, 제 MC 그거 할때 아닐 때 가가지고 멤버들하고 얘기하고 있으면은 긴장도 풀리고 좋, 좋더라고 셔츠랑 배경색이랑 똑같네 그러네 어쩌다가 약간 이상해 보이지 않죠? 음. 어쩌다 보니까, 이길 했습니다. 아우, 잘 어울린다. 감사합니다. 사실 영어 댓글이 많은데 영어를 아직 못 읽어요 그래가지고 네 영어 공부도 좀 해야 되는데 팬미팅 너무 기대돼요 팬미팅 저희도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저번에 2월 달에 하고 그때 엔진분들 좀 들어오셨었잖아요 첫, 첫 번째 나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오시는데 그리고 이번에는 훨씬 더 많아졌잖아요 천천분 들어오시는데 와 진짜 저희도 그런 근데 뭔가 공연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긴장도 좀될것 같긴 한데 준비를 열심히 해야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으면 해놓으면 이제 긴장이 돼도 연습해놓은 게 있으니까 하, 진짜 근데 떨리겠다 데뷔하고 그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뭘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차차 근데 되겠죠 지금 상황도 많이 좀 잘 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. MC를 시작하면서 학교에서 송은오빠가 잘생기기로 유명해졌어요. 아 진짜요? 어. <웃음> 그 학교 어딘가 어좀 보는 눈이 있구만 <웃음> 손가락 하트 또 우리 아, 아미 로고에다가 사실 근데 브이라이브를 언제, 언제 했었지? 아 그때 했다, 할로윈 때 할로윈 때 하고 그거를 진짜 안한지 오래됐죠 그 박리뷰를 박리뷰 해야 되는데 아 박리뷰 언제 하냐 박리뷰 하면 은뭐 할까요, 여러분? 박리뷰, 박리뷰 언제 다시 해요? 그러게요, 언제 다시 할까? 시간이 된다면, 네. 방 리뷰 때그 그 때가 진짜 여러분 좋아하시, 좋아하셨잖아요. 그. 내 마음의 크레파스 리뷰할 때. 저도 오랜만에 봐서 되게 귀여웠습니다. 귀엽더라고. 사실 그걸로 아직까지 멤버들이 놀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, 그걸로 진짜 많이 놀, 놀려요. 그... 여자애들이 안 놀아줘요. 그 짤로 엄청 놀립니다. 네. 그때 몇 살인데? 그때 몇 살이었지? 몇 살이었지? 13살, 13살, 13살 때 애기 때라 그럴 수 있지? 다음 활동 때 해보고 싶은 머리색? 글쎄요 어 바꿀지 안 바꿀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쨌든 흑발을 좀 오래 했으니까 아까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긴 하는데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아아 아 그때 아. 그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, 그 저희 할로윈 때그어퍼사이드 드리밍 찍으러 페가를 갔잖아요. 그때 기, 이제 스태프분들이 귀신 몰카를 했는데, 아, 그거 나 진짜... <웃음> 아, 그때 너무 추하게 나오던데, 너무 겁쟁이처럼 나오던데, 겁쟁이 맞긴 한데, <웃음> 너무 막 진짜... 아, 재밌긴 하더라. 진짜 재밌... 재밌긴 하더라고요 특히 희승이 형 그거 봤는데 희승이 형이 자기 뭐 귀신 안 무서워한다고 뭐라 그랬더라? 귀신 안 무서워하는데 아 뭐라 그랬지? 귀신 안 무서워하는데 뭐, 뭐 너무 춥다 했나 어쨌든 그랬는데 딱 보자마자 <웃음> 막 소리 질렀잖아요 아 그거 보고 진짜 그때 진짜 반응들이 다 리얼이에요 리얼 진짜 뭐짠거한 개도 없고 있는지 몰랐어 진짜 너무 좀 무섭긴 했어 기회가 된다면 어떤 언어를 배우고 싶습니까? 저는 영어를 좀 배우고 싶어요 영어가 어쨌든 전 세계 공통어니까 영어를 배우면 좋지 않을까 어, 네 저승사자, 그때 저승사자 했죠 제가 약간 그 도깨비의 그 이동욱 님 저승사자를 모티브로 했는데 좀잘 나온 것 같아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때 딱 모자 쓰고 아 그리고 가을이 못본 지도 진짜 오래됐는데 가을이... 가을이 잘 지내겠죠? 오랜만에 가을이 사진 올릴까? 엔진분들도 보고 싶어 하던데 있으면 올리겠습니다 가리 사진 진짜 귀여운 거 있을 것 같은데 애가 가리가 아주 부러워요 요즘에는 거의 사람보다 더 약간 잘 사는 느낌 그런 말 있잖아요 1팔자가 상팔자라고 요즘에는 뭐 그냥 저 커트도 헤어커트도 많아요 헤어커트도 많고 어, 몸에 좋은 간식도 먹고 어? 아주 편안하게 집에서 편안하게 이제 낮자, 낮잠 자고 맨날 잠만 자고 부럽다 가라 열... 아 성훈 오빠 12살에 스케이트 시작했는데 괜찮나요? 아 스케이트 시작하셨다고? 12살에 뭐 상관없죠? 파이팅 스케이트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처음에 아뭐 나중에도 쉽지는 않을 텐데 네 스케이트 하면은 진짜 근데 열심히 하면은, 또, 네. <웃음> 올림픽에서 볼수 있기를. 저는 올림픽에 나가는 게 원래 처음에 목표였는데, 아쉽게 못 나갔잖아요. 그래서. 또 내년에 또 올림픽 있지 않나? 네, 내년에 있잖아요. 베이징 올림픽. 베이징 올림픽, 아, 그걸를 원래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, 뭐, 다음에, n i f 이더 유명해져서 축가 공연으로 가면은 되지 않을까? <웃음> 이거 뭐, 소박한 꿈입니다. 네. 아, 벌써 베이징 올림픽이네. 평소에 뭐하고 지내세요? 뭐하고 노세요? 음 평소에 요즘에 저녁에 저희가 사실 낮에는 뭐 계속 활동하고 이제 연습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없는데 저녁에 이제 사소한 그런 재밌는 활동이 생겼어요. 이제 게임기로 게임을 하는데 니키랑 같이 하고 니키랑 희승형이랑 저랑 이제 축구 게임을 해요. 축구 게임을 하는데 <웃음> 약간 새로운 축구 게임 그 시즌이 나왔어요. 이제 새로운, 원래는 뭐 20, 21이었는데 이제 22로 새로운 시즌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희승이 형이 샀어, 샀어요. 그래서 그걸로 세명이서 재밌게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누가 이기니, 내가 이기니. 뭐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다. 뭐 별의별 난리를 피면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. 근데 희승이 형이 좀 잘해. 희승이 형이 게임을 좀 잘해가지고 그 세명 중에 제일 제가 딸리, 딸리긴 하는데 실력이 그래도 저는 축구를 하는 건잘 못하지만 이제 게임으로는 잘하기 때문에 니키는 가끔 이깁니다 희승이 형도 가끔 이기는데 좀 약간 그런 페널티가 필요하죠 희승이 형이 팀이 좀 안좋은팀을 하고 제가 좀 좋은팀을 하면은 제가 이길 때도 있어요 재밌, 재밌더라고 역시 같이 해야 재밌는 것 같아요 게임은 스케이팅 할 계획인데 팁을 주실 수 있나요? 팁. 팁이라고 한다면은 아 뭐가 있을까? 팁음 사실 뭐 팁이라기보다는 정말 어 열심히 해야 합니다. 네,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. 열심히 해야 되고 어 되게 그런 자세들이 되게 중요해요. 그래 가지고 하나하나 되게 천천히 자세를 잡아가면서 이제 막 너무 이렇게 힘으로 한다거나 그런 기술들을 생각 안 하고 하면은 되게 그때는 그 그잘될 수도 있는데 나중에 가서 되게 컨시? 컨, 컨시? 그러니까 이 성공률이 안 좋아진다거나 좀 그럴 수 있어요. 그래서 처음부터 천천히 자세를 잘 잡아, 잡아가면서 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좀 연습을 하다 보면 은 감이 좀 생겨요 뭐이 점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점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자... 그... 그래서 그... 되게 너무, 자, 너무 기술만 생각하면 또안될 때가 있어 그래서 그걸 잘 이제 섞어가지고 하면 은 좋다 그리고 아, 아이스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밖에서도 뭐, 땅에서도 연습을 좀 해야 돼요. 뭐, 그냥, 근력 운동이라든지, 그런 거. 네. 뭐, 저한테 물어보세요. 저는 뭐, 전문가니까. 네. <웃음> 진짜 박성훈 프로스케이터. 아. 뭐, 지금은 아닌데. 과거에는. 디멘션 딜레마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 무엇입니까? 저는 Attention Please Attention Please가 진짜 좋아요 이제 저는 그때가 제일 좋아요 그 멤버들 다 같이 크로스 들어가기 전에 Let's go 이제 다 같이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처음에 듣고 와 진짜 뭔가 뭔가 느껴진다 좀 닭살 돋는 다좀 그렇게 느껴가지고 그게 되게 신나잖아요 딱 들으면 선우랑 티, 틱톡 찍은 날 비하인드? 틱톡 찍은 날? 그때 아 그거 비하인드 영상 나갔잖아요 그거 사실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기획도 하고 이제 감독으로 촬영도 하고 네좀 공을 좀 들였습니다 특히 이제 블록버스터 때어 제가 직접 찍어주고 막 그런 이제 뭐라 그래 약간 액션 씬도 막 액션 씬? <웃음> 액션 씬이라고 하기 좀 부끄러운데 어쨌든 그런 거 했잖아요 막 달려가고 그런 거 그런 거 네 어떻게 보셨나요? <웃음> 제 단편 영화입니다, 여러분. 제가 그거 찍느라 막 난리를 피웠어요. 어뭐 어떻게 지금 진... 막그 회사 안에서 막 뛰어 땡 뛰어 뛰어 땡기고 막. 근데 다행히 사람들 이 없었어 그날. 멤버들을 위해 요리하고 있나요? 요리는 안하고 그냥 고기, 주, 고기 구워주는 정도? 멤버들 고기 자, 잘 굽는데요, 저. 딱 이제 미디움으로 멤버들딱 구워주고 그리고 또막 그런 트러플 오일? 그것도 선물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좀 약간 좀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, 맛있습니다. 여러분, 고기... 고기 멤버들 좋아하니까 저도 좋아하고 근데 고기러분 여러분. 여러 여러분. 시즌 그리팅 스포일러 시즌 그리팅? 네. 녹음트할게요 아. <웃음> 하... 여러분들 아, MC 할때 어떤 컨셉이 제일 마음에 드셨나요? MC 할 때. 저는 솔직히 다 괜찮은 다 좋았는데. 그때 그때 2주 차때 3주 차때 그, 승무원. 승무원 맞나? 어쨌든, 어, 그때, 승무원, 그, 스튜어, 스튜어디스라나? 그거 그때랑, 2주차 때랑, 그리고 그, 레오파드 자켓 입었을 때, 그때가, 네, 가장 좋았어요. 뭔가, 멋있, 멋있어가지고, 좀 멋있는 게 좋아요. 물론, 그 다음에 뭐였지? 다음에 뭐 했더라 멜, 멜빵? 멜빵이었나? 멜빵 그때 어, 그때도 귀여 귀여 그때는 뭐 귀여웠다 근데 뭐 엔진 분들 좋아해 주시니까 귀여우면 좋지 응. 슈트랑 셔츠, 자켓, 코트 이런 것들이 잘 어울려. 아우. 감사합니다. 좀 제가 뭐 깔끔하잖아요. 깔끔하게 옷도 깔끔한 스타일. <웃음> 다른 멤버들은 어디 있나요? 다른 멤버들? 지금 레슨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음 촬영 같은 거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. 아 그럼 정원이 많이 오잖아요 그 브라이브 할때 진짜 그게 잠깐이라도 오는 게 진짜 좋은 거 같아요. 강아지가 좋나, 아니면 고양이가 좋나요? 사실, 아, 둘다 좋아해요. 요즘엔 또 고양이가 또 너무 귀여워가지고, 고양이 또, 원래, 음, 강아지를 좋아했는데, 고양이들이 요즘에 좀 귀여워요. 다리 짧은 고양이들. 아니면은 되게 털이 이렇게 복실복실한. 그런 고양이 진짜 좋아해가지고 많이 이, 인터넷에 아니면 은 너튜브에 많이 찾아봅니다 <웃음> 사실 그런 게좀 스트레스 해소 좀 힐링 네, 힐링이라고 할수 있지 강아지도 강아지 보는 거 좋아하고 고양이는 고양이랑 진짜 강아지랑 매력이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강아지는 좀 되게... 어느 때는 엄청 막 텐션도 높고 되게 좋은데 막 귀찮을 때도 있잖아요 <웃음> 좀 그럴 때도 있을 것 같고 고양이는 근데 너무 나한테 안 와가지고 좀 섭섭할 때도 있을 것 같고 그 대신 혼자 잘 있으니 혼자 잘 지내니까 정원이가 진짜 고양이 닮았는데 정원님을 보면 제 고양이 같게생각났어 동글동글한 고양이들 있잖아요 가끔 보면은 약간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귀가 이렇게 접힌 고양이들 그런 고양이도 진짜 좋아... 귀여워... 귀여워하는데 그런 고양이 닮았어 머리 염색 한번 합시다 정문아 그러게요 한번되면은 하는 걸로 어떤 장르의 영화 좋아하시나요? 사실 뭐다 봐요. 다 재밌다는 건다 보는데 액션 액션을 좋아하긴 하지. 액션 액션 좋아하고 왜냐면 로맨스는 좀 살짝 지루한 감이 없잖아요. 있어가지고 좀 사실 지루하면은 별로 안안 좋아해요. 그런 영화는. 아직 그렇게 깊이 막 엄청 집중해서 그런 보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보는 눈 보는 게좀 재밌어야 그러니까 화려해야 그런 걸 좋아합니다 음 어, 오늘은 뭐 이렇게 어, 소통하러 그냥 왔는데 아, 올해도 많이 한것 같아요 이제 엔진분들도 많이 이렇게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자... 네, 영어 못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거의 다 한국어로 올려주시고 있어 <웃음>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를 배울게요 빨리 제이크한테 배워야 되나? <웃음> <웃음> <웃음> 가려고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브라이 해볼까? 브라이 막 돌아가면서 할까요? 멤버들끼리 뭐 이따가 막 다시 제이크 들어오고 이승형 들어오고 약간 그런 느낌.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다음 연습이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조금만 더 하다가 뭐 댓글을 좀더 읽어볼까요? 제인 어디 있어? 제이도 다른 스케줄 같습니다. 24시간 브라이브 신선하다 <웃음> 뭐 여러분만 괜찮아아 스케줄만 괜찮으면 하지 하죠 그럼 뭐 어떻게 진짜 막 하다가 졸 수도 있겠다 감기 걸리지 마 아, 그러게요 요즘 날씨가 좀 추워져가지고 사실 뭐야 저기 목이 좀 칼칼하다 싶으면은 여러분 그걸 드세요 저녁에 자기 전에 쌍화탕 한잔 하시면은 네 뜨끈한 이제 쌍화탕 하나 먹고 자면은 네 좋습니다 혹우 씨는 고양이를 기르고 싶나요? 뭐 요즘에는 고양이도 나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고양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 티라미씨 때문에 살해, 살려드린 살건 괜찮았어 아 괜찮았어요 네, 괜찮아요 네. <웃음> 그 근데 진짜 공감되긴.. 공감되시지 않아요? 티라미씨 먹을 때딱그 코코아 가루 들어가면은 기침 나는 거아 nif는 n NI. a nif는 NI는... n a 는 어,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에너클락을 하고 있으니까 네, 나중에 아마 할 수도 있습니다 덤머해줘아덤머 아, 덤머. 맞다 덤머 아니, 머리 얘기를 좀 해볼까? 머리? 머리 얘기하면 좀 진지해지는데 머리가 이게 덧머를 많이 원하시,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해야죠 덧머 해야 되는데 덧머리가 많이 길어가지고 덧머라면은 눈을 이제 가리, 가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덧머를 잘 안하는데 애니분들이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언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머리 까는 걸 저는 더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네, 요 정도. 어, 근데 자주 어깨여 시간이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댓글도 많이 읽고 댓글 읽는 게 진짜 재밌네. TMI도 많이 얘기하게 되고 사실 TMI를 이제 달라고 사실 해주시면은 뭘 얘기할지 사실 생각이 잘안 나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더 좋은 거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캡처 타임? <웃음> 캡처 타임? 보통 혼자 할때 캡처 타임 하나? 정원이 해요? 잘안 하나? 그럼 뭐야 하트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제가 어디서 추워도 코트라고 얘기했는데 추우면 롱패딩 입으세요 패딩 입으세요 패딩 감기를안 걸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뭐 코트 정도면 괜찮지 더 추워지면 패딩을 꺼낼 날이 곧올것 같은데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도 팬미팅 준비 열심히 할 테니까 팬미팅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러면 은 어, 팬미팅 때 봐요 안녕 팬미팅 여러분 많이 재밌으실 거예요 그리고 첫날에 또오신 분들 많이 기대가 됩니다 바이바이 안녕